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줌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화상 채팅이나 그리고 회의,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화상 수업이나 회의를 할때내말 소리가 상대편에게 들려야 되고 상대편 말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설정을 잘못해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릴 때 핸드폰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컴퓨터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핸드폰의 줌 어플을 실행하시고 아래 하단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회의 연락처 채팅 일반이 있는데 회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오디오 자동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끄기가 되어 있는데 끄기로 되어 있으면 안되고요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줌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반 비디오 오디오가 있는데요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컴퓨터마다 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 컴퓨터에 맞는 스피커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피커 테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씩 선택해서 스피커 테스트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됐다면 X를 누르시면 되고요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마이크가 어떤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택하시면 돼요. 저희 경우에는 에버미디어 AM 310이라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